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니나의 지금은, 지금은 뉴욕 미니 우리 1,400달러 받는 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. 경기 경기구영 네. 3차. 네. 네. 3차. 그때 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17세 이상도 이번에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.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액수가 나왔습니다. 오, 17세 이상은 2,000달러를 준답니다. 왜냐하면 <웃음>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이게 지금 1,400달러인 이유가 12월에 우리가 600달러였기 600. 때문에 그 600과 이제 이번에 1,400을 합쳐서 2,000달러를 2000.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17세 이상은 12월에 못, 못 받았죠. 그래서 이번에 2,000달러가 나온답니다.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첫 번째 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거는 너, 이제 넘어가요? 네. 그거는 네. 이제 넘어간 거 같고 네.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17세 이상 17세부터 23세까지로 알고 있어요. 예 네, 그래서 어, 맞습니다. 17세에서 23세 그 대신 네. 디펜던트여야 돼요. 그러니까 부모 밑에 디펜던트로 세금 보고가 된 경우에는 음. 이, 지난번에 못 받은 것까지 해서 2 0 0 0 달러를 준다는 오. 거. 그리고 이게 그동안 그때 우리가 방송했을 때는 7천, 7만 5천 달러. 연소득 7만 그쵸, 5천 그렇죠. 달러 이하에게 다 지급한다 그랬는데 음. 그 사이에 음. 의회에서 이거를 5만 달러 이하로 해야 된다. 6만 달러 이하로 한다. 막 법안이 계속 그렇죠.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래서 이거 뭐 오, 7만 달러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좀 불안했을 텐데 그냥 7만 5천 달러 다시 정해졌습니다. 예, 이게. 원래 그 반대하는 그 네. 민주당의 한 의원이 있었잖아요. 어, 네. 그 의원이 오케이 7만 5천 달러로 합의를 했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7만 5천 달러로 정해졌다는 거. 음. 그래서 항상 똑같이 7만 5천 달러 이하 분들은 다 1,400달러씩. 네, 네. 이게 어 늦어도 그때 말씀드렸죠. 3월 중순에서 3월 말에면다 지급이 된다라는 네. 거. 어 소득별로 좀 지급되는 양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. 7만 5천 달러 이상인 경우 있죠. 이상인 분들은 네. 못 받는 게 아니라 어, 8만 달러인 경우에 1인당 11,200달러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1,120달러. 어머 죄송합니다. <웃음> 좋으셨죠 잠깐? <웃음> 8만 달러인 경우 1인당 1,120달러 음. 8만 5천 달러다. 그러면 음. 840달러 받습니다. 그 다음에 9만 달러는 560달러. 오. 만약에 9만 5천 달러다. 280달러 받습니다. 어? 그리고 10만 달러가 넘는다. 네. 어떻게 될까요? 안 주실려나? <웃음>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요 내가 어느 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아시고 음.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아실 네, 겁니다. 네. 10만 달러 이하를 전혀 못 받는다는 거. 네. 네. 네. 새롭게 업데이트된 경기부양안이고요. 네. 앞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음,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경기부양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